오늘 배울게 끝판왕 이라고 하는 서위프스요 썸위프스 자 생각해봅시다 자이그 피버 테이블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뭐 하려고 피버 테이블을 써두 글자로 그게 이거예요 데이터의 집계다 피버 테이블이 하는 역할이 데이터의 집계 라고요 집계가 뭐냐 집계가 뭐죠 집계하고 합계하고 뭐가 달라 합계하면 그냥 다 합쳤습니다. 썸을 했습니다라는 뜻이 고 집계라고 하면 은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별로 구분해서 합산을 하는 것 그걸 자동화하는 툴이 피벗 테이블이다 이거죠. 데이터를 그냥 전체 피벗 테이블로 전환을 하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어떤 리스트를 싹 집어넣고 행레이블열레이블 이런 데 집어넣고 어떤 데이터를 썸 할까요 하고 집어넣어보면 그게 이제 각 구성 항목별로 집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는 목적이고 어마, 어마어마한 기능이라고 서미프스는 그건 뭐, 뭘 하는 거냐 그러면 피보 테이블은 자동차 운전할 때 오토매틱 기어예요 내가 1단 2단 3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엑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 어떤 기어가 들어가야 될지는 자동차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해 서미프스는 그걸 내가 상황 상황에 맞게 직접 하겠다는 거야 이걸 왜 직접 합니까 피, 불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자동으로 할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더 번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런 파일이 있어 전자출석부라는 게 있어서 요즘 대학은 다 전자출석부 시스템이에요 매 수업시간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스템에다가 학생들 얼굴이나 이름을 보면서 거기다가 교수가 출석을 체크를 해요 지각이다 결석이다 그래갖고 매주 이게 누적이 돼서 시스템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기말에 성적 낼때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결석이 4번이면 f 예요 15번 출석 체크를 했는데 4번이 결석이 찍혀 있는 애는 자동 F야, 그냥 학점이. 그 다음에 결석 한 번당 뭔가 점수를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지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지각 결석 개수를 세야 돼. 그리고 이거 실제 해봤어요. 100, 학생이 몇 명이냐. 109명의 학생인데 이 109명 학생에 대해서 내가 쭉 이렇게 한줄한줄한 줄한 줄, 한 명이 한 줄이 한 명이냐. 결석 세번 이렇게. 지각은 0.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제출해야 돼. 이 자료를. 이렇게 하면 100, 100명을 하려면, 하려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예요? 시간도 시간인데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수 있어요. 잘못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카운티프스라는 걸 만들었어.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봅시다. 자, 그냥 카운트를 해보면 어떻게 돼? 카운트, 글자니까 카운트 a 예요 숫자가. 아니 카운트 O를 해가지고. 여기 열몇 칸인가? C, C2에서 R2까지 개수를 세봐라. 이렇게 써요. 보여요? 화면에? 여기가 몇 칸이냐? 칸수가 16개의 글씨가 써져 있다는 얘기야. 자, 이때. 이때는 그냥 다생 거죠. 글자가 서이칸 카니 메카이니아를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카운트 디프를 카운티디스를 한다. 카운트 디프와 카운트 디프스는 똑같아이 경우 조건 하나일 때는 이 근데 카운트 디프스를 했어요. 자, C2에서 R2까지 그냥 샜고 방금은 카운트 디프스를 할 때는 뭔가 뒤에 조건을 적어 주는 거. 그게 뭐냐? 이 경우는 아주 쉬워. 결석이라는 글자를 텍스트로 써줘요. 텍스트기 때문에 따옴표를 쓴 거예요. 이 쓰는 이 따옴표 안에 들은 이 결석, 이 글자랑 똑같은 게몇 개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에? C2에서 R2, 이 e 중에서 이 영역에서 이 범위에서 결석이라는 놈몇개냐라는 뜻이에요. 3 나와. 해보세요. 얼마나 쉬워. 이 함수를 구성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 이거예요. 세어봐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는데 다 세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 뒤에 써있는 이 조건에 이놈이랑 똑같은 놈을 세어라. 이게 조건인 거예요. C2, R2 중에 결석. 여기에 해당하는 것. 이게 조건 한 개의 조건인 거예요. 이해가 확 되나요? 아, 이 방법, 이거 말고 입력할 게 필요가 없죠. 더뭘 입력할 게 있겠어요? 컴퓨터 이것만 갖다 주면 비교를 해가는 거예요. 한칸한 한 칸씩 봐. 첫째 컴퓨터 순서를 세가면서 결석이 나오면 1. 아니면 0, 1, 0, 1, 0, 1, 0 해갖고 여기서는 결석이 해당하는 게 1, 1, 1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결석이면 1 아니면 0 이걸 계속 해가는 거야. 그래서 1, 1, 1 해갖고 1이 한번 나올 때마다 누적해서 더한 거야.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지각을 한번 해볼게 요 옆에다가 지각은 어떻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게요. 카운트 이프스해서 콤마 C2에서 할 2까지 지가 한글로. 이게 있냐? 몇 개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빵이 나왔어요. 슈면 끝으로 가서 밑에다가 00 이렇게 쓴다고 랬죠 00. 제로. 제로 이렇게 써놓고 올라가서 이걸 카피해서 붙이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C표 화살표 아래 방향. 엔터. 하면 싹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빨라서 좋다. 이것도 있지만 절대 안 틀릴 거다. 이 말이에요. 틀리질 않는다. 이게 카운트 잇프스야. 자, 이게 카운티 프스야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하면서 뭔가 어려운 게 있어요. 이제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방금 같은 상황은 매우 심플한 케이스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 이렇게 빈칸을 쭉 만드세요. 지금 이렇게 원래 제가 했던 거에서 빈칸을 쭉 만들어서 여기다 연습장처럼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카테고리에 커피라고 써있어 그럼 똑같이 여기 밑에까지 한번 볼까요 쭉 보면 몇 개가 있어 3642개 카테고리라고 써있는 이 칸에 여러 개 낱말들이 써있는 거예요 커피도 써있고 복숭아도 있고 이렇게 커피, 복숭아, 크림치즈, 양파, 목장, 우유, 오이 뭐 이렇게 많은 지금 3642개 칸에 걸쳐서 뭐라고 써있는데 이 중에 커피가 몇개 써있겠어요 그걸 세보자 이거야 아까 결석을 세듯이 네? 여기다,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여기다 해볼까요? n인, 여기다, mn 이렇게, 여기다 써볼게요. 카운트, 카운트, ifs 하고, 어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g2, 카테고리 g2로 가서, 화살표로 움직인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화살표 아래로 쭉, g2에서 g3643 전체에 대해서, 커피, 한글로 커피, 커피라는 카테고리 이름이 커피인 거는, 몇 개일까요?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를. 내가 이런 거카운트푸스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해보라고 하면 이걸 일일 세서 할 수는 절대 없고 집에 못 가요. 퇴근이 안 돼. 좀 한다 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필터를 걸고, 필터. 전체 필터.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필터를 건 다음에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커피라고 쓰세요, 커피. 커피가 하나죠. 그렇죠. 이때 다 커피만 눈에 보이고 여기서 배까지 몇 줄이냐 세보면 87줄이야 그럼 필터 걸었을 때 커피가 87번 커피라고 써있는건 87번이 있는거야요 알겠어요? 이거를 필터 걸었더니 87개입니다 이거 다 메모에 적어놔? 여기다가 87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함수 한번 쓰면 이렇게 써지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한거야 그럼 여기다가 다시 복숭아를 한번 해볼 복숭아 복숭아를 알고싶으면 어떻게돼? 안에다가 복숭아로 바꿨어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겠죠 복숭아 이거 아까 했던 결석 지각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지금 한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예, 함수를 쓸때 안에다 이렇게 쓰지 않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복숭아 라고 쓰면 이렇게 되죠 바깥에다가 옆에 m 칸에다 이렇게 한칸 옆에 복숭아 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수식 안에다가 복숭아를 쓰지 말고 여기다이 셀의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복숭아 사과 이렇게 막 바뀌죠 훨씬 편하죠 예?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두 개로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입력되는 거랑 우리가 알고 싶은 얘랑 이거를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밖에다 빼라라는 빼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만 한 표시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몇 개를 연속해서 같이 보고 싶어. 복숭아도 보고 싶고 배, 사과, 라면 이렇게 보고 싶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수식을 카페에서 밑에 다쭉 붙이면 되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여러 개 써보세요. 커피, 복숭아, 배, 사과, 라면 이렇게 여기 커피 색고 여기는 복숭아 새고 여기는 배가 몇 개고 사과가 몇 개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이 수식을 한번 써가지고 아래로 카피해서 붙여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이거 카피하면 어떻게 돼? G, G2에서 G3643이 어떻게 바뀌어? G3에서 G3644로 한 칸씩 내려오죠? 그래서 숫자에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VLOOKUP 할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무언가 전체 영역 선택 범위를 입력을 할 때는 어떤 범위를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GESG 삼유 전체 하자마자 뭘 눌러? F4 F4를 눌러서 달라딸라 달라 이렇게 고정을 시키란 말이에요 항상 저기 전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저 전체 범위에서 뭔가 뒤져서 커피가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입력한다고 전체 먼저 처음부터까지 다 전체를 할 때는 $$를 붙인다 F4를 눌러서 그 중에서 M2라고 되어 있는 놈몇 개냐 87 그럼 이제 밑에다가 카피해서 붙이더라도 저 탐색 범위가 안 바뀌죠? 안 바뀔 거 아니에요 다 모두 다 어떤 놈이든 같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씩 하나 만들어 갖고 모든 경우에 다 붙이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해 보세요 자, 카운트라는 거는 뭐냐? 결국은 필터를 돌렸을 때 복숭아 해 볼까요? 이번에 복숭아. 그냥 이 칸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이 칸을 우리가 여기 세 보면 돼. 이 칸을. 이 칸에 개수를 세 보니까 53인 거야. 필터 건 다음에 라면 해 볼까요? 라면. 라면으로 필터 걸고 개첨부터까지 그몇 개냐? 세 보니까 360개. 이거란 말이죠, 지금. 카운티 프스라는 게. 음, 이제 썸이프스라는 걸 해보려고 그래 썸이프스라는 썸 게뭔 소리냐 커피 볼게요 커피. 커피라는 커피 카테고리라고 우리가 해봤더니 87칸이 나오는데 그래서 커피가 돈으로 얼마치 팔렸냐 매출액이 있어요 여기를 합산해보려고 그래 또는 수량 그래서 커피가 몇개 팔렸다고 이거 또는 돈으로 여기를 우리가 썸을 해야 되죠 이거를 썸을 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입력이 필요해 이 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sum ifs가 되려고 sum을 하려고 sum ifs에서 입력하려면 을이 줄을 이 j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래야 컴퓨터가 이 부분을 합산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방금 했던 count ifs의 이름을 sum으로 바꾼다 그러면 count가 아니라 sum ifs라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꾸려 고 그래. 이 바꾸려고 하면 이것만 갖고나 이것만 입력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겠죠? 뭔가 더 입력해줘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이걸로 하면은 필터 걸어 갖고 g2, g3, 4, 3. 그럼 여기만 입력돼 있는 상황이라 뭘 합산할지를 컴퓨터가 알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썸이라고 하면은 매출액인지 수량인지 뭐 어디를 합산할 건지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이 부분에 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수식 안에. 이 부분에 알겠어요? 이 부분에 뭘 행명해주냐 내가 합산하려고 하는 그열 여기서 매출액을 보고 싶어요 매출액 열을 첫 줄부터 끝까지 F4 하는데 이때 잘 보시면 반드시 썸임프스가 가끔 틀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요 줄, 이줄두 요 줄은 이 데이터에서 첫 줄과 끝 줄이 나란히 한채 차이도 없이 똑같이 나란히 들어가줘야 돼 입력할 때. 데이터 그렇잖아요. 이빨 빠진 게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GESG3643이죠. 마찬가지 여기도 JE에서 3643. 알겠어요? 두 번째 줄에서, 줄에서 3643번째 줄까지 똑같은 줄이 나란하게 입력이 돼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GESG3643을 쭉쭉쭉 뒤지고 나가고 나가다가 M2에 써있는 글자 커피를 만나면 커피가 나오면 그때 같은 라인에는 있 요놈 J 열에 있는 그 숫자들을 뽑아내 그걸 합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달라달라를 붙여놨기 때문에 카페에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커피의 판매 금액은 18418800이고 라면은 161080이고 이게 나오요 이게 썸이프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 카운트에 해당할 거를 찾은 다음에 합산을 해줄 열을 동일한 라인, 라인 바이 라인에 똑같이 위아래 똑같이 맞춰 가지고 앞에다가 그거 먼저 넣고 간다